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15번째 러브레터 떠나보내는 사랑 떠나보내는 사랑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I am sending you just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여기 B 플러스 ING는 진행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 그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우리 ING의 뜻 중에 가까운 어떤 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여러분들을 보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해 하신 자신을 생생하게 다 보여주시고, 어, 세상으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 사실 얘기죠 I am sending you just as the father has sent me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던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내가 보낼 겁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한시 넘어서 이걸 녹음하다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 떠나보내는 사랑이란 제목 자체가 좀아이러닉 합니다. 좀 역설적인데 사실 여기에 큰 또한 신비와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조금 어, 저 개인적으로 도 하나의 매듭을 짓고 다시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저에게나 저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의 채널이뭐제 얘기잖아요 사실 예. 어... <웃음> 억울하시면 여러분도 하나 하시고요 저한테 구독 신청하시면 제가 <웃음> 제가 들어보고 들을만하면 저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얘가 내 혹한 거 아시죠 예. 예 구독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물론 제가 뭐 이 채널을 통해서, 뭐, 구독 숫자 수를 많이 늘리고, 뭐, 그런 기대를 포기한 지는 오래되었어요. 예. 어, 이 샌드라는, s e n d 라는 s e n d 라는 영어 단어가 실제 미생활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을 보내거나, 뭐,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정보를 보내거나, 제가 맨날 영어 수업할 때 가르치, 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그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제자들을 그분의 제자들이라는 거는 정말 신과 사랑에 깊이 빠진 존재들이죠 예. 우리들이 이제 방법이자 예. 우리들이 이제 그분이 어,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는 뭐 성경이 너무나 자명하죠.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 통틀어서 볼때떠오 말씀은 예.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 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는 걸 안다는 그런 말씀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실제 떨어져 있어서 상대의 소중함과 진짜 가치와 사랑을 절감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군대 훈련소 이렇게 막 정말 그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잖아요. 군대 훈련소가 음, 그때 이제 가족들 또는 뭐 이성 친구였으면 이성 친구 이런 소중함을 막, 절실히구구절절히 느낍니다. 왜냐면, 자기를 다 이해하고 잘해주던 사람들인데, 훈련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잘못하면, 막, 저희 때는, 막, 대가리 박어! 막 이러고, 막, 날리거든요. 예. 어, 제가 오늘 이 떠나보내는 사람 생각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몇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제 좋아했던 교포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두 학기 후배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이렇게 오지 선교사였어요. 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떨어져 있었어요. 부모님이 오지에 계신데,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호주 쪽에 아는 뭐 친구 목사님한테, 교육을 맡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사실은 뭐 호주에서 제가 볼때 시드니 대학까지 나온 것 같은데 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잘 컸지만 이제 부모님을 향한 정말 애틋함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선배 크리스천으로서 부모님을 향한 존경 정말 구구절절한 존경이 있고. 제가 당시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뭐 블로그를 했나 든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이야, 이 친구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막 사랑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이 붙어있으면 이제 그 정도가 아닐 수 있는데 이제 물론 훌륭한 일들을 부모님 하고 계셨지만 너무 보고 싶은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게 생긴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어린 나이부터 이제 부모님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간에 어, 친구 목사님 가정이 잘 해주셨겠지만 가족이 또 진짜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못 느꼈기 때문에 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웃음> 새벽에 얘기다 하 보니까 아 이거 뭐그 뭐, 뭐, 친구가 피해를 볼 얘기가 아니니까 잠깐 하면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그 친구를 놓고 아 그래도 그 신대원 시절이 신학대학원 예, 교회 안 다니는 신학대학원 신대원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어 과정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아이 친구가 참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했던 시점에 진짜 이것도 좀 신기한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이에요 뭐 개꿈도 많이 꿉니다 그래서 꿈에 그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편인데 하여튼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던 시기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그 친구를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지금도 삼천부로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웃음> 근데 이런 얘기 좀, 좀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마음속에 그 친구 마음속에는 굉장히 제가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셨어요 꿈속에서 되게 신기하죠.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직감한 것 같아요. 저도 저게 직관적인 편, 직관이 발달된, 인투이티브 하다 그러죠? 편인데, 아, 저 친구의 외로움은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내가 잘 되더라도, 그런 거를 이제 느꼈어요. 근데 그, 그것과 무관하게, 그게 한번 이제 우리 식사 한번 할까요? 이런 분위기일 때, 바로 이제, 그, 어리, 한참 전부터 이제 알고 있던 부모님 친구 아들이, 이미 다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결혼을, 어 급하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중간에 제가 볼때 이제 그만, 졸업한다고 그러죠. 그만 다닌 거로 기억이 됩니다. 예. 예, 넘어갈게요. <웃음> 아, 새벽에 하면 이게 센티멘탈해지는 것 같아요. 예. 어, 근데 오늘 그, I'm sending you just as the father has sent me. 어, 그냥 좀 빨리 읽어봤어요. 이 예. 이거에서도 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의 아들은 예수님의 좀 절절함이 좀 느껴져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이 죽을 줄 알고 보내셨을 텐데, 우리 대신에, 아, 엄청난 고생을 어, 할이란 거를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보내실 때는 떠나 보내는 사랑. 오늘 제목은 진짜 결국은 또 하나님이네요. 사랑이신. 그 절절함을 이제 크리스천이라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또 동일한 그런 뭔가 애절함을 가지고 부모가 마치 그 친구도 그래 생각난 것 같은데 제가 귀초했다는 그 친구. 그 부모님은 하나님 컬링을 받았으니까 그 정말 생활하기도 힘든 오지에 선교사로 가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타지에 정말 그렇게 먼 곳에 이렇게 보는 얼마나 그 마음이 절절했겠어요 예 자식이 없는 제가 말할 때도 절절한데 자식이 있는 분들은 더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어... 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연복을 보면 염모 보면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나도 하고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만 하고 할 거고 결국엔 뭐 여러분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도 나는 진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이 하나님과의 절절한 사랑. 또 제자들과의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는 이 떠나보내는 사랑을 제가 요즘 계속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제가 도입부분에 살짝 언급했지만 저에게도 여기 관련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다는 얘기를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어찌하다 보니 너무 과식을 해서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에요. 살을 빼야 되는데 참이 식욕 그좀 먹제를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저녁을, 물론 점심 저녁을 다 맛있게 먹은 것 같은데, 예. 어, 날마다 치팅데이인 것 같아요. 큰 문제입니다. 예. 너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많이 먹었어, 저녁을. 제가 이제 집 근처에 산책할 만한 곳들이 많아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예, 거의 한 11시에 나간 것 같은데, 예. 나갔다가 딱 경찰차가 딱서 있던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경찰들이, 어, 저 뚱뚱한 아저씨 밤에 나와갖고, 달밤에 체조하시는구나, 이렇게. 어쨌든, 어, 제가 박, 우 제가 그 러브송이라는 그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에 최근에 이렇게 거기로 가져온 노래가 여러분에게 강추 드립니다. 어, 가수 박기영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곡이에요. 박기영 씨 넬라 판타지를 불렀는데, 이게 그전 세계의 넬라 판타지를 불렀던 사람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대요. 그래서 이걸 듣게 되다가, 이제, 그냥 캐톨, 캐솔, 캐톨릭 쪽의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좀 환상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아, 아니, 박경 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니, 이게 좀 하나님과의 이런 신과의 체험적인 경험이 없으면, 노래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이런 감성을 낼수 없을 텐데, 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니와 다를까, 이제 나이 들어서 가수생활 한참 하다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어, 주변에 이제 크리천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이 신의 관람 넬라 판타지아나 오늘 또 주의 옷자랑 만지며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가요 부를 때와 또 다른 뭔가 절절한 뭔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거 가사비 때 제가 설명에 역시 옮겨다 놓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정말 멋진 가사죠 작사 작곡은 외국뿐이네요 예예 예. 영어라면 좀 읽을 텐데, 스페인 말 같기도 하고, 이건 예. 넘어가겠습니다. 가사가 너무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 크리스천의 삶이고, 기도 생활이고, 예배고, 정말 여기 모든 게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에 맞추면 아예 왕관을 놓으리. 이게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 왕관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 자기 나라가, 자기 존재가 다 무너져도 이걸 놓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랑을,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실 정도로, 그 사랑이 깊고 진실하시구나. 이걸 느낄 때, 이 왕관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그서 이거를 제가 이제, 계속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서, 제가 요즘 발성 연습도 조금 하고 어, 이 찬양을 너무 저도 진심으로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이 이제 그 유명 엔, 엔터 쪽에 작곡가가 있던 방음실로된 방이라고 여기서 제가 녹음한 것도 있, 있죠 찾아보시면 예. 여기서 제가 이 노래 이런 노래나 좀 찬양이나 이런 거를 좀더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어 요즘에 블루투스 마이크 뭐 이런 거를 주문했어요 예. 어, 음, 잘 되면은 뭐 이런거를 제가 노래하는 거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 예. 어, 제가 어떤 떠나보내는 사람과 결, 결,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형이 개척을 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났죠. 예. 거기 형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몰랐는데 형 스타일이 이제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협력 전도사로 제 교회 처음 간지가 시간적으로는 2년 몇 개월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 예배가 스탑이 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한 2년 정도 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 어쨌든 그 정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음 여러가지 이유에서 제가 이제 5월 말 마지막 주를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인 형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나 저나 제가 이제 미리 좀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솔직한 마음을 기도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한명 두명 슬퍼요 아쉬워요 전도사는 가는 길 축복해요 기도해요 아이들은 여러분 그래도 순수하잖아요 그런 카톡들이 계속 오면서 또 단톡방에 내성적인 친구들은 단톡방에 안올리고 개인적으로 또 톡을 보낸 친구도 있었는데 어... 뭐 저는 한편으로는 헤어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마음이 있다면 어 만날, 만날 수 있죠 어떻게든 예. 실제 그 젊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뭐 개인적으로 뭐 저희 카페도 저 찾아오고 이런 친구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거기 협력 전도사 공식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과 영원히 뭐 그 친구들을 쌩까고 뭐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만 괜찮으면 저는 어 만남을 예 도움이 되는 만남을 지속하려고 하는데요. 떠나게 된 이유는 일어 사실 기도하는 부분이 제가 부족하지만 가장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뭐 저도 또 상대가 또 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좀 신기한 게 어, 여러분 어떤 봉사나 이런 걸 해본 분들 다 동의할 거예요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 돕는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느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팩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게 놀라우신 게 어, 그런 서로 돕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형교회 젊은이들이나 학생들과 또 역시 그런 만남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런 걸 보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쭈르르 흐르더라고요네 어. 그래서 음. 그러나 그 교회는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크리스천들이 제가 알기로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뭐 개척교회이지만 아쉽지만 작별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어제 마음속에 그럼 내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저는, 음 사실,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소위 말하는 정통보수교단에, 이제, 학부를 나오고, 이제, 거기를 떠날 때부터, 초교파적인 신학대학원을 갈 때부터, 저는 사실은 제도권 밖에 있는 소위 말하는 타이틀 있는 그런 교단이나 유명 교회나 이런데보다는 예, 그 제도권 밖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교회 다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뭐 서구권 선교도 사실 거기가 부흥이 있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세속화되면서 이제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사라져가는 그런 지역 서구권의 뭐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지역이죠 예. 어, 네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 하나님 일관되게 인도해 오신 면도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고왜냐면 이제 그렇게 정통 이제, 이제 교단이나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걸좀 중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단이 유명하지 않으면 뭐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예. 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보수 교단을 떠나서 초교파 신학대학원에 가면서 제가 7년 정도 출석하고 처음으로 전도사로 뭐한 2년 반 정도를 있게 된 교회가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어, 당시 단임 목사님부터도 어, 메가 처치임에도 이 교회는 떠나기 위해 있는 거다 이런 철학이 되게 확고했던 교회고 예.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더 생명력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7년 있다가 떠나라 이렇게 공언을 다 했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이게 숫자 약해서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 정말 뒤돌아보면 7년 있다 떠나게 됐어요. 예 물론 당시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떠나게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 어쨌든 7년 있다가 떠나게 됐네요. 되게 신기하게 떠난 곳은 송파구 쪽에 있는 정말 몇명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였고, 어, 당시에 저랑 같이 개척하겠다고 온누리교회에서 나왔던 소수의 분들이 있었는데 예배 장소를 구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던 교회에 어느 여자 사역자 저보다 이제 훨씬 나이가 많은 어, 사역자, 지금 목사 한수 받으셨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를 좀 맡아달라. 그래서, 거기를 제가 1년을 있었나, 2년이 있었나 했던건 어,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제, 그분은 이제 호스피스 암 환자 전문적으로 준비하시고 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서로 다시 어떤 비전에 따라서 아름답게 잘 헤어지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초콜릿 교회랑 이름이 초콜릿 교회입니다. 예, 여전히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는 교회 이름을 초콜릿이라고 지었느냐. 이제 세상에 그런 뭐 이유는 간단해요.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불신자들이 느끼기에 거부감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 어차피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 어우 되게 멋있는 거룩한 이름 같다. 이런 이름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어, 초콜릿 사랑을 상징하니까, 음, 좀 문턱이 낮게 와, 와주기를 바랬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에서, 예, 그 교회는 제가 한 2, 3년 정말 버텼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너무 굉장히 막 이상을 향해서 <웃음>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하여간, 어, 어 예, 뭐라고 표현해야 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하니까 완전히 개척을 하니까 이제 제가 완전 자비량이잖아요 예.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부모님도 일이 잘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굴뚝같으신데 예. 뭐 부모님들은 요즘도 이제 예. 뭐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도와주실 때도 있고 근데 뭐 부모님 마음이 저들 근데 뭐 제가 다큰 자식인데 어쨌든 그 그러면서 그 초콜릿 교회는 원대한 꿈을 품고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요. 예, 물론 이제제 동료 목, 목회자 친구들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데 물론 저도 뭐 하여간 어, 그건 넘어갈게요. <웃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생계를 위해서 제가 영어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게 오히려 막 이제 수요가 좀 늘어가면서 어, 그러다가 어, 제가 또 이제 파주 쪽에 있는 이제 좀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말씀을 전하는 부분을 그래서 파주 쪽에 그런 교육 전도사로 또 한동안 이제 가서 예, 주일날 주로 주일날만 가서 이제 거기서 봉, 봉사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예,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제가 과거의 썰까지 얘기를 어, 뭐 기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하여간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좀더 제도권 밖에 그러니까 제가 거창한 무슨 교회 뭐 초콜릿 교회도 초콜릿, 초콜릿 교회라고 해도 이름을 쉽게 해도 안올 사람은 다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사실 뭐 이름이 중요하기보다는 정말 저는 어, 교회와 거리가 먼,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현재 그런 사람들이 부담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이 제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그 대상에게 제가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고 뭐 이걸 듣는 분들한테도 기도를 부탁드려요. 뭐 카페를 운영하는데 사실 카페가 바쁜 시간에는 뭐 손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어제 경험상 제가 이제 햇수로는 3년 차고 꽉 이제 2년 정도 채워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뭐 이거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 카페를 거쳐간 알바생들 지라다가 힘들면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거의 동료, 동지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에게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어,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또 어떻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줬을까. 어떻게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었을까. 이런,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를 거쳐간 모든 알바생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소수의 몇 명과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 뭐그 친구들이도 얘기하지만, 분명하거나 했든 간, 이 카페를 통해서, 어,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귀중한 관계 같아요. 그냥 저는 한두 번 그런 얘기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귀중한 사람들에게 했을지라도 어, 그 친구들에게는 이또누군가의또 통해서 어, 저는 친구들이 저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예,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저도 우리 그런 관계가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또 교회는 분명히 모이는 곳이지만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진짜 당시에 여러 곳으로 흩어지잖아요. 예. 어 심지어 핍박 이런 것들도 안 좋은 점은 진짜 교회가 깨지는 것 같았지만 이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뭐 객관적으로 옆에서 한발자국 한 떨어져 보면 그게 팩트거든요. 예. 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기로 한 이유도 뭐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이런 소위 말하는 전통교회에 지역교회들의 네, 꿈이 있어요 예, 작은 교회가 작다 보니까 좀더 이제 큰 데로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고 뭐 이런 그런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분들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이전에는 좀 저도 예, 판단한 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워가는 저도 시간이 있었고 저도 어린 시절에 지역교회였고 어,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교회들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좀더 어, 불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그런 교회들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여러분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 네. 어, 최근에 제가 우연히 이제 페이스북에 일하는 목사들이라고, 일목이라는 커뮤니티를 알게 돼서 가입을 하고,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저 소개하고 관망 중인데, 진짜 거기 보면은,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되시니까, 택배부터 시작해서, 뭐, 노가다라고 하죠. 공사장 일부터 해서, 대형 트럭 운전부터 해가지고 정말 뭐 카페 하는 분은 당연히 여러분이고요 다양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예, 어뭐 개중에는 뭐좀 특이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예. 어뭐 저도 이제 영어도 가르치면서 이제 뭐 그런다 이런 얘기 했더니 좀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여간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의 철학을 가지고 현재 어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구체적으로 뭐 이재철 목사님이라든지 조정민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설교를 저도 즐겨 듣고 주변에 추천도 해드리고 저 또한 이제 혹시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타이틀을 달고 교회를 혹시 시작하게 해주신다면, 어, 저는 사실, 뭐, 교회 자체 성도수를 늘리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어,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영향력이 있는, 예,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쪽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통 교회들이 이제 또 양육하고 이래야 되니까 출석률이나 또 교회 유지해야 되니까 헌금 성전 건축 이런 쪽그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면 저는 사실 그런 쪽보다는 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녹아들 것인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면에서 어,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 쪽의 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제 사례비가 교회에서 충당이 안 된다면, 뭐, 제가, 제 카페도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음료나 디저트 실력도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뭐, 카페든, 뭐, 영어, 오더 오랫동안 한 영어 교육이다 어떤 쪽이건 어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기꺼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어이구 오늘 33분이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예, 구체적인 나눔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카페에서 또한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막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사실 저도 좀 5월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조금 저희 카페가 바쁘고 행사들이 딴 때보다 많아서 제가 약간 좀 진이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매월 오리 이 그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저가 해결, 해결 직원들이라고 해봤자 그오리라는 친구 한 명이지만 그 친구와 저하고는 도저히 다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이전에 이제 일했던 어, 불러 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또한 명이 와서 열심히 정말 디저트를 제조를 해 주었고 어, 당분간은 계속 일을 해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친구 외에도 두명 정도 단기 이제 알바생을 충원을 해서 열심히 함께 호흡을 맞췄어요 그 중에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구두 계약으로 마지막으로 일하게 한 날이었는데 어... 행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 내성적인 친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갑자기 뭐, 뭐 사형리를 얘기하듯이 한건 아니었고요. 예. 음, 이제 서로를, 이제 서로에 대한 일을 잠깐 하다가 이 친구가 참 사연이 좀 있는, 친구, 가았어 아니야, 다를까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중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 유방암에 걸리셔서, 수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회복 중이시고, 다행히 회복 중이신데, 일을 못하시고, 40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창한 나이신데, 그 친구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형 편 굉장히 어려웠, 어려웠었는데,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좀 굉장히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였었고 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마음에 많이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솔직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예. 어, 구체적인 상황 알지 못하지만 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을 들으면서 이 친구는 가정형편상 가 대학교 진학을 못했고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일도 깔끔하고 어, 카페를 전문적으로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진지한 마음이 있고 자세나 그런 모든 것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할수 있는 예,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뭐 잘하는 게 뭐냐 좋아하는 게 뭐냐, 나뭐 하고 싶은 일이 있냐 이런 거 저는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명한 한 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시를 굉장히 잘 쓰고 자기가 쓴 시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어 소질이 꽤 있더라고요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저도 잠시 어, 신과 사랑에 빠진 저의 과거 이력이나 앞으로 이런 고민들 그냥 똑같이 저는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지하게 잘 듣더니 사장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런 리액션이 나올 줄 모르고 그냥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한달 정도 이랬는데 5월에는 어쩌다 보니 그 친구랑 저랑 다른 알바생들보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전업으로 이걸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랑 많은 제일 긴 시간 일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이런 일, 조금 친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어그래 마지막 날에 이제 그래서 하여간 뭐 잡다한 얘기를 준비했는데 별로 쓸데없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뭐 대충 느끼셨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카페가 바쁜 시간에 일을 할수 있는 카페 경력이 있는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을 이력서에서 뽑아서 선별해서 카페에 도움을 받은 저에 개인적으로 고마운 친구죠. 예, 그 친구들이 자리를 지키고 바쁠 때 이런 주문을 쳐내지 않으면 사실 매출을 그렇게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매출이 좋으면 우리 알바생들에게 보너스 줍니다. 보너스 주고 그날은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먹습니다 유일한 복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뭐 그게 행복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마무리하면 음 제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티도 안 나고 뭐 타이틀도 없고 주변 사람이 어너뭐 교회 개척한다 고 그러더니 너 개척하는 거 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어 아까 그 노래가 저한테는 답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제가 타이틀이 있는 교회에서 뭐 좋은 설교자로 있든지 아니면 타이틀이 전혀 없는 어떠한 장소에서 있든지간에. 어, 그 사랑이 또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듯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제가 그 사람이 필요한 뭐 것을 줄수 있다면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어, 그 상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귀중한 행복을 영원한 사랑의 승리를 쉐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길었는데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과 사로 나누는 사랑은 하여간 교회만의 또는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과 진심으로 나눌 때 구체적으로 나눌 때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